EGR 밸브를 자스터 e 이 r 밸브로 해서 점검을 합니다. 강제구동을 하니까 EGR 밸브가 이 t 가 정상적으로 지금 제어가 되고 있고요 밸브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밸브이정상적으이열리고 이렇게 있습니다. 이리리 원래 원래의 EGR 밸브를 걸어보겠습니다. 기존 g 절 밸브를 장착했을 때 그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움직이지 않죠. EGR 밸브에서 배기 압력이 이렇게 세면서 기판이 이제 고장이 난 겁니다.